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네, 아니 오늘은 아니 아니의 요리 교실 24탄으로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를 소개드릴게요. 해 생크림, 떡볶이 떡, 베인컨 다진 마늘, 메추리알, 어묵, 양파, 스팸, 고추장, 불닭 소스, 토마토 소스, 고춧가루 식용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Fresh cream, rice cake, bacon, minced garlic. q sauce, sauce, 대파를 썰어 주세요 대파는 파기름을 내기 위해서 대파를 써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면 대파를 크게 썰었죠 이거는 다음번 요리 때 쓰려고 대파를 쓴 거니까 대파는 파기름을 낼 정도의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거예요 한 개를 통째로 큼직하게 크게 썰어주세요. 양파를 썰자. 쓱싹 싹싹 쓱싹.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큼직하게 썰어주면 좋아요. 다음 베인컨을 썰어 주세요. 저는 베인컨을 내장을 꺼내서 썰었어요. 베인컨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장으로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베인컨을 적당하게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어묵은 한 3장? 4장? 정도 꺼내가지고 넣었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는 주로 떡과 어묵이 주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썰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내서 썰면 되지만 저는 그냥 네모나게 그냥 잘랐습니다. 파기떡은 먼저 차가운 물에 헹궈서 씻어주고 끓는 물에 넣고 삶아주었답니다 쌀, 한 2분정도 삶으면 적당하더라고요센 불로 5. 식용유를 두르고 파기름을 만들어 준다. 저는 항상 파기름을 만들어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파기름을 내서 혹시 요리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유, 다진마늘 넣고 양파와 함께 볶아줍니다. 양파를 볶아, 다진마늘과 함께 볶아, 볶 볶아. 볶아주세요. 채 잘게 썬베인컨을 양파와 함께 볶아 주세요. 베인컨이 익을 수 있을 정도로 양파와 함께 볶아 주세요. 타지 않게 볶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8. 뜨거운 물에 데친 스팸을 잘게 썰어 함께 볶아주세요 왜 뜨거운 물에 스팸을 데쳐야 하나면요 바로 스팸에 있는 나쁜 유화제와 발세지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팸은 통조림에서 꺼내면 미끄미끄한 젤리 같은 액체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꼭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러한 물질을 제거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스팸을 사용할 때는 꼭 물에 한 번씩 살짝 데쳐서 사용하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스팸을 잘게 썰었으면 이제 함께 볶아주세요 저는 소세지를 대신에 스팸을 함께 넣어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스팸이 없다면 소세지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후 토마토 소스 두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몸내는 토마토 토마토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또 함께 볶아주세요 볶아라 볶아 고춧가루 잘 섞어 비 어묵도 함께 볶아주세요 또뭐 이것만 보면 은 어묵볶음 아니냐고 또 오해라 하실 텐데요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만드는 건뭐엇이죠 바로 로제 또볶이예자 골고루 잘 섞어서 볶아주는 게 핵심이니 잘 볶아주세요 슥슥 슥슥 슥 12 생크림 300g을 부어주고 매출열도 함께 볶아주세요 원래 생크림도 붓고 물도 부어야 되지만 저는 생크림 300g을 넣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데 참고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것처럼 생크림 300g을 부어주고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3. 삶은 떡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와 벌써부터 지금 색깔이 고춧가루도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빨갛죠? 자 우리 떡이 골고루 잘 섞어질 수 있도록 잘 볶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잘 섞어주세요. 섞어 섞어. 다 불닭소스를 조금씩 짜서 넣어주세요 불닭소스는 많이 넣으면 좀 매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맛을 조절해서 뿌리는 게 좋아요 저는 왜냐면 엄마가 매운 것잘못 먹기 때문에 조금씩 짜서 넣은 거예요 불닭소스는 이런 것 조금씩 짜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15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고 볶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색깔을 좀더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고추장을 넣었더니 빨갛더라고요자 고추장을 좀 넣었더니 어때요 여러분? 빨갛죠 정말 <웃음> 와 맛있겠다 그죠? 다시 영상만 봐도 배고파지네요 여러분 드디어 어때요? 설마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있는 건 아니죠? 엄마가 먹기에는 느끼하지만 간이 적당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근데 칼로리가 엄청 날것 같다고 걱정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노제 떡볶이 도제는 먹을 거요